HIV 수가 감소하고, TMF 수가 증가하는데, 그럼 이게, 틀렸죠. TMF 수는 증가하니까, 과에서. 응, 응. 그리고 과에서 일부가, 음, 하나만 주고 나면 되겠습니다. 삼치. 상체가 높아졌는데, HIV가 음. 낮아졌으니까, 상황체 반응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지. 맞는 말틀리면말 말. 맞는 말. 사실 맞죠 맞지. 정답 맞췄어. 음. HIV에 감염되는 h 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즉시 면역 결핍 인간이면수가 길게 걸리니까 즉시는 아니 그렇지. 즉시는 아니 즉시라는 말을 쓰였지. 그리고 T림프소가 감소하면 T림프구의 면역 능력은 유지되지 못해서 보조치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럼 그리고... 지금 그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지? 그리고 음, 구간 가에서부터 이제 백혈구 수가 더 많다. 음 모르지 않을까요 여기. 서 이 면역체계가 다 망가져서 다 떨어질 거야 여기서는 아... 모르지 이에 대한 설명이니까 아... 다 떨어질 거야 다다 다 망가지거든 그럼 어쨌든 정답은? 1번 잘했어